사랑한 한인귀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중 2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라잡혔나이다. 내가 낙은네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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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어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유업으로 줄이니. 내, 내 소유가,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자네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에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많은 희로애락을 겪지만 늘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잠시 낙심하고 슬퍼할지라도 곧다시 회복하여 하늘 소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믿음의 언어를 따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곳곳 처처에서 변함없이 많은 일들과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현상에 현혹되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 일들을 통해 저희를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깊은 뜻을 깨달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4개월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7월부터 일부라도 예전처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마음의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붙드시어 이전보다 더큰 회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장소는 다르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에 아픔과 소원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머리 숙인 성도님들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인도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어 이튿날 유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낫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자개발라 하니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에를 찾아 이를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일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아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어졌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국경 건너죠. 요르단 지역에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소위 예수의 세례터라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하루가 지났을 때에. 여전히 거기에서 거늘고 계시는 예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그 베단위에서 머무시고 그 다음날 고향인 베단위,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날 세례요한의 제자 중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 찾아가서 거처를 묻고 결국 그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가 거쳐하는 그 고향 나사렛까지 함께 가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그들이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간으로 이해하자면 아침 10시에 나사렛에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베단이에서 출발해서 돌아가신 곳이 자기 원래 고향 나사렛이었다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요단 건너 베단이에서부터 나사렛까지 직선거리로 약 100km 정도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돌아가면은 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은 130km 걸어가야 됩니다. 현대인의 걸음으로 27시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말을 타고 달리셨던가 아니면 은 우리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뛰어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어, 세례, 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시간이 그날 10시가 아니라 그 다음날 10시거나 아니면은 세례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좀 다른 방식의 시간을 거기에다 적어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하여간 그때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의 형님일지 동생일지는 모르지만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 이튿날 자기 동생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라 했습니다. 분명 아, 그는 그 근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였겠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일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베드로가 온 일,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빌립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4 3절 보시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42절과 43절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두 이야기가 서로 연이어서 나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찾아와서 따라와서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서 불러 주신 것이지요. 안드레는 따라왔으니까 베다니 요단강 건너서 베다니에서부터 따라왔으니까 전자에 속한다고 하겠고 빌립은 예수님께서 가다가 부르셨으니까 후자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양상은 예수의 모든 제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의 부름을 받고 예수께 왔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금을 건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그게 더 맞는 표현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분명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면 아닌가 생각됩니다. 드러나는 겉모습으로만 보자면, 안드레는 예수를 따라서 100km를 따라온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불리운 자입니다. 더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레는 스스로, 안드레 스스로가 따라온 자이고 또 페드로나 빌립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실 때 만나주신 그래서 거기서 불러주신 그런 자입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남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죠. 요한은 거기에다가 에, 나다네일 이야기,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일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나다나일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불러서 예수의 제자가 된 그런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의 이름이 바돌로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고 오늘날 그가나에 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교회 앞에서 한번 보았지요 그 교회를 특별히 이 나다나일은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빌립이 또 나다나일을 불렀습니다 이 글을 부른 빌립은 먼저 말씀드린 그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러온 나다나일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는 갈릴리 동쪽 높은 지역에 있는 동네고 지금 그를 부른 빌립이 사는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조그만 오촌입니다. 이들이 다 어부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동네 출신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서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전달했다는 라 그런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필 자기 동네가 아니고 가나 출신 사람 나다나엘이냐라는 질문이지요.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그리고 베세다 출신의 빌립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을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타향서랑 나다나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강권해서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빌립이 전도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요. 예수님은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허가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나다나엘도 예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리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 혹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그 독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팩트체크, 이런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누가 누구를 보내거나, 누가 누구를 찾거나, 가서 묻고 함께 걷고 더 나가서 누구를 부르고 강권하고 그 앞에서 증명해서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그 과정 위에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빌립의 사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 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로 그어 구역한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들 말로 하자면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나단나일이그 말에 이렇게 되받다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죠. 이 말을 들은 빌릴 한마디 합니다. 와, 보라. 소위 강, 강권한 것이죠.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봐라. 이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의 전도방법으로 배워왔습니다. 먼저는 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변증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강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벌이니 뭐 인척관계니 지연이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께로부터. 예수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없구나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생판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꿰뚫어보시고 그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선언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선포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 누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랬더니 나다 내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맞는 말을 하셨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가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간사한 사람이 아닌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런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다나엘 그 자신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비밀이 그제서야 예수께 들통이 났다 이런, 이런 뜻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들통 났다고 해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때 예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부터 보아노라 빌립이 찾아와서 자기를 설득하고 강권하기 전에 자기의 에, 마음이 빌립이 하는 그 말에 한 51%쯤 넘어가기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털고 이렇게 일어날 바로 그 전부터 예수는 자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불렀다라는 얘기요 방식이야, 그 부르는 방식이야 빌립을 통해서 불렀지만 사실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의 미리 아심 또는 우리가 예지라고 하는 것 그, 그런 그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상태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상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그를 미리 보셨다. 바로 이 말은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던 일, 바로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리 귀에 들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나올 때에 그들의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어깨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입니다. 이것은 이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애굽에는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광야에는 없는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투덜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세 가지 식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도 없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자기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곧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당연히 있었,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던 것이고 상상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한 땅에 결국 들어와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런 기간 동안에 큰 번영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병과 건포도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 그 건포도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라는 것은 석가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거기서 득도하고 불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 없으면 안 되었던 것, 포도송이와 송류와 무화과, 바로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 그 그늘 밑에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나다나일이 무허가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 말은 그가 지금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 빌립이 와서 자기를 전도하기 전 그는 이미 이미 참 이스라엘 이었다. 구원받은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를 찾아갔기 때문에 무허가 나무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시간의 흐름 이전에 미리 정해서 그 정해진 시간의 운명처럼 자기 앞으로 오게 만드실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을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팩트. 팩트는 팩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왔다는 라 것입니다. 빌립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팩트를 시간 전에 미리 아시고 시간 속에서 일으키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이두 가지 중에서 팩트와 예정입니다. 이둘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헌금도 하고 재원도 마련해서 또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일하게 하고 또 무슨 종교 행사를 기획해서 노래도 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는 그런 사역들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먼저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세상 사람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를 미리 보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욱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약속하시니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했습니다. 무화가 나무 아래에 앉았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를, 그 예수를 우리가 먼저 말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더욱,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분들을 다 모실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숫자만 예배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예배 후에는 정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혼인공고가 있습니다. 우리 신해찬군과 발레스카양의 결혼이 7월 17일 본예배당에서 거행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참석하실 수는 없겠지만 온 교우가 멀리서나마 축하해 주시고 이혼인서역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